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누구, 다른 남매들은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해리포터 팬이라면, 혹은 해리포터를 본적이 있다면 이 장면을 기억할겁니다. <목소리>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 돈이 많이 생긴 해리는 기천의 과자, 사탕, 초콜릿을 싹쓸이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해리가 뱉은 저덩체 저와 저희 남매들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빈즐스 오늘 한번 오을 해볼 거예요. 김면에 어떤 맛 있는지는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상한 우유 코코넛, 석은게랑 버터 파콘, 구토, 석송아, 껍잡지 아, 맛있는데. 구정내다 양말, 미스터 주근깨 딸기바나나 쓰는 뒤, 시아블루베리, 계사료, 초콜릿 프링. 응, 꿈동이 빈티지. 카라멜, 까만에 단지 젤리빈 모양, 로파 모양이 있네요. 아, 젤리빈 열 가지 색깔입니다. 자 스타트! 근데 연두색이 일단은 잡초맛 아니면은 라임맛이니까 이거 제, 이게 제일 만만하거든? 이거 먼저 어... 먹자. 일단 나 이거 먹을게. 너는 빨리 골라 연두색 중에서. 진한다고? 유준성. 어. 일단 우리 테스트. 이거. 언니도. 나. 언니부터. 과연 잡초맛일까? 라임맛일까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빵빵빵 잡초맛이 제거됐다. <웃음> 다음 타자는 나이 막내 남동생 대열시다 이것을 소리없는 아우성이라 했는가? 너는 무슨 맛이야? 잡초맛. <웃음> <웃음> 전혀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럼 이제 적차인가요 적겠어요. <웃음> 메뚜기 게왜이왜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이이거 치앙 맛 아니면 이슨맛이야게왜이이거 어, 아, 장만해? 음! 오 음, 진짜 맛있다! 뭐 블루베리야? <웃음> 나왜이렇이 <치약 맛나>? <웃음> 이거? 이거 네. 음, 음, 해봐 이거는 싸간 치즈 아니면 카라멜 팝콘 이게? 맞아 먹어봐 서 남동생이 먹는 냄새가 이까지 나더라고요 음, 음, 음 치즈 냄새나는데? 응 음? 먹어봐 카라멜 컵 완전 맛있어 언니 유거건 치즈야? 어, 그런 거 같아 언니 먹어야지 아니, 아 진짜 못 먹고 저 치즈 원래 안좋아하거든 소주가 없뭐 먹는다 이거 돌로 계속 걸리는데? 까끄! 좋아 그럼 그래 흰색 먹자 노란색 먹을까? 흰색 흰색? 그래 기저귀마다 자아니면 <웃음> 코코넛 기저귀 기저귀가 설마 파우더맛이야? 아마 <웃음>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나봐 파우더만 맛있는데? 이 코코넛인지 기저인지 모르겠어 나도 파우더 맞나 무슨 향수 먹는 거 같아 괜찮은데 향수는? 음좀 괜찮은데? 응야 음. 기저귀 맛 코코넛인지 음. 기저인지 모르겠어 스타트! 음. 제일 양 많은 거 냄새가 안보 냄새 자체가 썩은 계란인데 썩은 계란 거. 아니면 뭐? 버터 파콘 음, 음, 음, 버터 파콘 <웃음> 이번에는 첫째가 도전할 차례입니다. 버터째는일지 썩은 계란일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 봐요. 째버터번엔제 차례군요. 음, 썩은 계란 안나왔으번좋제차요군요음 썩은 계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재밌어 오늘 버터 볶음 맛있었어? 응넌리액 하지 말아 그럼 이거 먹어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토트 <목소리> <괜찮은데>. <목소리> 싫어. <목소리> 싫어. 아, 이거 먹어봐래 이거 음 싫어 짱앙시 싫어 뭐 먹었는데 폴로베레 아 치앙마 그거 같아 대만에서 제가 대만 치약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치약이에요. 언니가 대만 교환학생 거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젤리밤 치약만이 달리 치약 맛이 나더라고요. 까뜨! 아,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너네 둘이 해, 내가 먹을래. 그, 후르츠일 거 같아. 난안 안 할래. 썩은 계란 때문에 못당했어 무슨 맛이야? 썩은 양 <웃음> 진짜 진짜 안 맞냐. 나 먹을 거야. <웃음> 아니 그것 몸에 안 좋아. 응? 몸에 안좋아 썩은 내물원 응, 그냥 냄새가 나거 근데 진짜 썩은 난 썩은 냄비. 썩은 썩아 <웃음> <웃음> 약간 흙 먹는 거 같아 나비약해 괜찮은데? 짭짤하고 야, 이거 뭐, 이거 먹 이거 이 이거 뭐, 거 뭐, 거 뭐, 안거 뭐, 거야 토마. 토토마 뭐, 뭐, 토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그거 맛나는데 김치찌개 응 음. 김치 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비이가 쎄서 마우스에 누가로 만들었겠지? 이거 봐, 이거. 이거 뭔데? 이네이에서 맡아, 언니.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게사루맛 초콜릿 초콜릿 어. 푸딩. 어, 게사루맛. 게사루는 괜찮을 것 같아. 어. 언니도 먹어봐. 음. 초콜릿 게사루나 초콜릿 이나 음. 게사루. 자꾸는 <웃음> 계속 이 초콜릿 <웃음> 너무 맛없 약간 간장 맛있어 다 먹었지 우리? 음. <웃음> <웃음> 아니야 코딱지랑 배맛 안 먹었네 스컹크도 안 먹어 이건 이깟 가족이랑 같이 하자 이 가져가고 싶지? 한국에 결국 가족들이랑 젤리빈 나머지 남은 걸 같이 먹으려 했는데 어 엄마한테 데려 혼났어요 왜 그런 걸돈 주고 사느냐고 어쨌든 재밌고 정말 추억에 남은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아저 편집하느라고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제가 6시쯤 편집을 시작했나? 사실 이게 12월달에 촬영을 한거라서 음 이때 좀 약간 얼굴이 부어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들지만 어,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